예 안녕하십니까 어, 3D 스케치 두 번째 도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요 어, 작도 평면을 변경할 때는 탭키 꼭 기억하시고 어, 3D 스케치 내에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럼 여기 평면 만드는 요 아이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면을 선택하고 해제할 때는 더블클릭 요 동작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래 건조대 인가요? 요거를 한번 3D 스케치로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을 하죠?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창을 닫고요. 파일, 새 파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스케치 d 환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탁 찍고요. 살짝만 비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비틀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더 헷갈립니다. 살짝만 비틀어 놓고 자 라인 스키 누르시고 라인 가지고요 저는 중간점 선으로 하겠습니다 요, 원점 탁 찍고요 일단 방향이 안 맞습니다 저는 Z축 따라 가고 싶으니까요 탭키 이렇게 탭키로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면 괜찮죠 음자 찍겠습니다 요, Z축 따라 흘러가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요 길이는 지금 얼마로 잡혀있냐면요 요게 어, 480 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여기4 8 0자리죠 이쪽 펼치는 건데 여기 150입니다. 자 한번 가보죠. 어떻게 가면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얘기죠. 자 라인 가지고요. 대충 여기 이점에서 일단 탭키로 방향을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가는거죠. 요거를 이쪽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칭구속을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다 그린 다음에 대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대칭 구속을 줄 수도 있고요. 요 점에서 다시 이쪽 오고, 요 점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선하고 이선 사이에는 직각 구속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하고 이 선도 직각 구속이 걸려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직각 구속이 걸려 있고, 이 선하고 이 선이 서로 평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도 평행 구속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만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어, 이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여기이 어, 선을 잡고 움직여볼까요? 이렇게는 움직이겠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좌우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당연히. 평행이 걸려 있고 이게 직각이 걸려 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런 다음 이세 개의 선을 잡고 대칭을 주는데 그러려면 기준면을 한 봄에서 작업을 하죠. 이세개 잡고요. 대칭복사 기준은 옆평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각도를 주면 되겠죠. 이 선과 이선 사이의 각도 값선 현재 15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각도는 결정됐으니까 이 선과 이선 사이의 거리 값있죠 이게 87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정의가 되겠죠. 더 이상 벌어질 수도 없고 거리도 딱 정해졌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3스케치에서 필렛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80으로 되어 있네요 하셔가지고 이점이점 이점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잡으셔 됩니다 이렇게 꼭지점 꼭꼭 찍으셔도 되겠고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은 일단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살을 붙일까요 자 라인 가지고 하죠 이점 있죠 이메일 점에서 이미의 선까지, 이 선까지. 됐죠? 엔터. 다 찍고, 찍고. 엔터. 또 엔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음, 드래그해서 이렇게 낱개선으로. 대충 그랬어요 근데, 어, 이선 때문에 그런가 지워보죠. 갑자기. 자, 다시요. 라인 가지고요. 이선 찍고. 음, 대충 이선 찍겠습니다. 가끔 이래요. 일단 끝까지 가보죠. 자, 이 선하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다섯 개의 선은 서로 어떤 관계? 평행 관계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3 스케일 작업 하시다 보면 가끔씩, 어? 뭔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가끔씩 파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등 간격으로 표현하죠. 등간격표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치수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아, 어, 요거 하기 전에요. 일단 X 지우고요. 어, 전체 거리를 요 선이랑 요선 사이의 거리를 재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 거리가 있고 요 각도가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어, 과구속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치수는 필요하니까 구속된 치수로 해서 효력이 없는 치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어, 수식 관계를 걸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잡고요 n o n 하고 요 치수 콕 찍고요 나누기 5로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됐죠? 예. 자그 다음에 요 치수 주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n o 한 다음에 옆에 치수 계속 찍어 가겠습니다 엔터 오케이 여기도요 치수 주정 n o 한 다음에 요 치수 찍죠 엔터 오케이 여기도요 찍고 찍고 여기 넌첫 번째 요 치수요 콕 오케이 그럼 치수와 치수간의 수직관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선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선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등분할 한 다음에 어, 점 끼리 쭉 연결이 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자이 선을 쭉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 기준은 요 평면이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발을 한번 붙여 보자 발 밑에 발령 자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점에서 부터 평면은 맞죠 탭탭탭 탭, 탭 눌러보면 요 평면이죠 예 네. 이렇게 대충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높이가 얼마죠 510 이죠 그럼 150 입니다 자 치수 한번 얘 보죠 가끔 이렇게 뜨거든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스케치에서 빠져 나왔다가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하고 돌아와 보죠 이렇게 되죠 가끔씩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잘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죠 치수 이 평면하고도 부속관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랑 높이 510 이렇게 주죠 그 다음 에이 평면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값 얼마 150 이렇게 주겠습니다 됐죠? 근데 얘가 왜 아직까지 파란색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이면 이 피, 얘랑 이 평면이랑 평행관계 에 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더이상 삐딱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선을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누구를 기준으로요 해 평면을 기준으로 엔터 그 다음에 뒤에 요 라인 가지고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점이 정확히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됐죠 자그 다음에 필레 처리하면 되겠죠 요두점 요점이랑 요점이랑 똑같이 80을 하죠 예 요렇게 자 반대편도 대칭 복사하면 되고요 대칭 복사하기 싫으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한 차원에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요점에서부터 대충 요렇게 내리시고요. 탭키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탭키로 얘도 아니고요. 항상 돌려보면서 방향이 맞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에라 뜨면요. 그냥 금방 그렸던 걸 지우시고 다시 그리시면 돼요. 그래죠 여기 찍고요. 대충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놈하고 구속이 자꾸 충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요. 반대편에 한번 그려볼까요? 왜, 잘도 그럽니다, 이거. <웃음> 찍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한번 찍어보죠. 아, 컨트롤 키 누른 채 찍으니까 또 찍히지도 않네요. 대충 찍죠. 자, 이놈이랑 이놈이랑 평행 구속을 먼저 걸고요. 그 다음에 치수. 요 윗면 있죠? 윗면하고, 요 점하고, 510이었죠. 그 다음에 옆 평면이랑 여 점이랑 거리 15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대칭 복사, 기존, 옆 평면, 엔터, 하시고요. 엔터가, 날 이유가 없는데. 일단 빠져나가 볼까요? 예, 계속 납니다. 다시 들어가 볼까요? 스케치, 계속 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우세요. 지우고요. 물론, 방법의 대충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놓으시고, 다시 구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치수부터 주죠. 얘랑, 얘랑 높이 있죠. 이렇게 510 주고, 얘랑, 얘랑은 150 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요 평면은 평행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평행 때문에 자꾸 에러 나네요. 그렇죠. 요, 헤일체 없습니다. 이걸 더블클릭 하셔 가지고요. 여기 진단 기능이나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립니다. 그죠 이 평행을 지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 면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니까 러이 스케치를, 얘를 지우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도 지우고,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평면 있죠? 자, 그러면, 이 평면을, 요 추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이 각도가 지금 아, 각도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한 30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도 엔터 그럼 이렇게 30도 너무 작은데요 네. 한 70도 간다고 생각해 보죠 65도로 갈게요 예, 네, 65도 오케이 그럼 이렇게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 65도 돌리면 평면이 있죠 이렇게 이 평면에다가 바로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인. 이런 상황에서는 뭐탭피로 방향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 평면 상에만 딱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렇게 가보자.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 선은 치수를 줘야겠죠. 이 평면이랑 이 점이랑 높이 510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이랑 이 끝점이랑 거리 150 주시고요. 이 평면이랑 이거점 있죠? 거점이 안 잡힙니다 510때문에 안 잡히네요 다시 치수 주죠 이 점이랑 이 평면이랑 150어 치수를 생성할 수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각이 평면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당연히 자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이 평면하고 이선은 평행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럼 완정이 되겠죠 그럼 이 선하고 이 선도 길이와 같다 어, 동동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선하고 이 선도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구속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렛 요 점하고 요 점은 yes yes 80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밖에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하고요 네,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빠지나 올게요뭐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뭘 어떻게 하겠냐 그렇지만은 예, 피쳐해 보시면 이런 스입 같은 거 있죠 예, 원형 스입해 보겠습니다 자뭐 10으로 해볼까 일단은요 근데 이 전체를 찍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스입로프터 바운드리 할때 돌출 회전하고 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치 중에서 일부분을 선택하고 싶다. 그럼 명령을 때리고 우클릭 빈 곳에서요. 셀렉션 매니저 하신 다음에 그룹을 일단 해볼까요? 얘랑 탄젠탄한테 흘러가고 싶다. 이거 탁 찍으면 탄젠탄한테까지쭉 선택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 그럼 경로 잡히죠? 10은 너무 작은데요? 예, 한 20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케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걸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또뭐 하겠습니까? 또 수입. 원형, 10, 20이었나요? 20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셀렉션 매니저, 그룹으로, 얘 찍고, 탄젠트 한 대까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 수입하면서 여러분이 바디 합치기를 하지 않았다, 결과 병합을 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멀티 바디 개념이죠. 멀티 바디. 이바디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각각의 단품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3D 스케치 환경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나는 이 150, 510을 어 아닌데 뭐 550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다리가 늘어나겠죠. 이? 형상은 좀 이상해지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3D 스케치 하나만 그려놓고도 스케치 여러 개 그린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D 스케치라는 게 막연하게 뭐 바라볼 필요 없고 우리가 실제 모델링 할때 쓰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 정의를 잡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다 왜? 2D는 두 개의 축만 생각하면 되지만 은 3차원 공간이니까 세 개의 축을 생각해야 되고 세 가지 뭔가 하나 더 구속 조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돌리면서 살짝 살짝 옮겨가면서 어떤 구석에 빠져 있을까 추론해 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든 이 결과까지는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